안녕하세요. 작가 글리쌤입니다. 아, 여러분들 글쓰기 굉장히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내 생각을 명확하게 글로 표현하는 거 이거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합니다. 아니 내 생각은 머리에서 계속 그대로 있는데 이걸 그대로 끄집어내면 되는 건데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지?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세 가지를 접목을 해가지고 글을 나한테서 끌어내 보시기 바랄게요 첫 번째는 도움이 되는 글을 쓰면 됩니다 도움이 되는 글을 쓴다는 건 세부적으로 두 가지 요소를 내가 생각해낼 수밖에 없어요 자 생각해낼 수밖에 없게끔 정리하는 틀을 만들게 됩니다 자첫 번째는 대상을 정하게 돼요 내가 도움을 주어야 되는 대상이 있어야겠죠 도움을 주려면 누가 있어야 되니까 무조건 그 대상을 내가 찾게 됩니다 도움받을 대상을 내가 찾았어요 직장인이 됐든 주부가 됐든 학생이 됐든 중년이 됐든 청년이 됐든 대상을 일단 찾았어요 대상을 찾았다면 내가 도움이 되는 글을 바로 쓸수 있을까요 내가 가진 어떤 생각 어떤 내 경험 이걸 내 비춰 가지고 글을 써야 되는데 대상을 찾았으면 아주 자연스럽게 내가 다음 단계로 생각해야 될게 이 대상이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내가 그 고민을 글로 해결해 줄수 있어야겠죠 필연적으로 여기에 심어지는 게글 속에 내 책임감이 생겨요 내가 글을 쓰는 거를 어려워하는 이유가 책임감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 얘기를 그저 아, 어, 낙서장이나 일기장에 그저 끄적끄적 있는 거. 여기에는 굉장한 책임감이 동반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이기 때문에 조금 하다가 그냥 아유, 치워 버립니다. 하다 못해 내가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친구한테 글을 쓴다. 사과 편지를 쓴다고 생각을 할때 자, 대상이 있죠. 친구가 있죠. 친구한테 돈을 안 갚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사과 편지를 쓰게 돼요. 빌려준 돈 때문에 고민하고 불안해하는 친구의 마음을 풀어 주는 목적까지 내가 생기게 되죠. 욕세번 먹을 거 어떻게 내가 한 번만 줄일 수 있을까? 이 글에 녹여야겠죠. 내 생각을 표현할 대상을 정해 가지고 내가 틀을 한정을 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세부 요소로 그 사람의 고민을 내가 해결해 주는 글을 쓰면 내가 직진하는 거예요. 내가 글로 직진을 하게 되죠. 대부분 우리가 글 쓰기를 할때 우회를 하기 때문에 별의별 잡것들을 글에 다 녹여가지고 한 더미만하게 글을 불려놓고 도대체 핵심이 뭐야? 두 번째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글을 쓰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학창 시절부터 성인이 되면서까지 대부분 글쓰기는 자발적으로 하지 않고 누가 시켜서 대부분 합니다. 논술 시험부터 해가지고 자기 속에서도 누군가가 시킨 거예요. 오남매 중에 자애로운 아버지 어머니 그 밑에서 오랫동안 내가 자라왔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누가 자꾸 시켜서 글을 쓰게 되다 보니까 아주 상투적으로 글을 쓰게 돼요. 그리고 기억해서 보고서 부장님 차장님이 시켜가지고 야 신입사원 박대리 야 보고서 좀 빨리 써와라. 마감기 한 3일 줄게. 자 이게 타이에 의해서 대부분 글을 쓰다 보니까 내 생각을 정리할 겨를도 없이 누군가한테 계속 껴 맞춰야 인정받는 글을 썼죠. 내가 운전을 매일 하는 거 처음에는 어렵지만 매일 하다 보면 익숙해지죠. 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대부분 자발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낯섭니다. 음, 저도 1년에 한두 권의 책을 쓰는데 오랫동안 글을 쓰지 않으면 이 감이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이 감이 떨어지는 거그 느낌이 굉장히 싫기 때문에 이 매일 글을 조금이라도 쓰는 연습을 계속합니다. 글쓰기도 누가 시키기 전에 먼저 해보는 습관 자, 세 번째는 주제를 잘근잘근 쪼개가지고 세분화를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대부분 글을 쓸때 어려워하는 이유가 내가 한글 프로그램 이렇게 열어놓고 블로그 창 이렇게 열어놓고 멀뚱멀뚱 그걸 쳐다보고 있어요. 내가 부담도 계속 올라가게 되죠. 야, 시간은 이렇게 지났는데 내가 아직까지도 이렇게 못 쓰고 있네? 야, 어떤 대단한 문장이 나오려고 이러고 있나? 어릴 적 운동의 추억에 대해서 글을 쓰려고 해요. 자, 그런데 주제는 정해졌는데 야 이거 어떻게 써야 되지 깜깜해요 굉장히 머릿속이 하얘지고 우리가 대부분 굉장히 추상적으로 포괄적으로 주제만 정해 놓고 덩그러니 그 안에서 모든걸 끄집어 내려고 하다 보니까 정리가 안돼요 운동회 라는 키워드 속에 작은 키워드를 내가 배열을 하면 됩니다 100미터 달리기가 있고 어머니가 싸주신 김밥이 있고 학급 줄다리기가 있어요 이 키워드 하나하나마다 내가 살을 붙이고 날개를 붙여준다고 생각해 을 보세요. 바로 요게 예시 에피소드를 갖다가 붙여 놓는 거예요. 달리기면 이어달리기 하는데 내가 세 번째 주자로 달리다가 바통 놓쳐가지고 너무나 창피했던 어떤 이야기. 달리다가 세 번째로 달리고 있었는데 다리가 엉켜가지고 널브러졌던거. 김밥을 먹는데 시금치만 쏙 빼가지고 나머지 것만 먹다가 엄마한테 혼났던기억 줄다리기를 하는데 나 혼자 살짝 힘을 빼고 있다가 친구한테 한소리 들었던거. 키워드에서 예시로 다시 키워드에서 예시를 뽑아내가지고 누에에서 실을 뽑듯이 계속 에피소드를 뽑아내는거예요 뽑아내고 다시 결합시키고 날개를 붙여가지고 본체를 만들어주는거죠. 그러면 운동회라는 큰 키워드 안에 굉장히 풍성한 종합 선물 세트처럼 글이 꾸려집니다 엄빈이 말하면 달리기, 김밥, 줄다리기 각각의 키워드지만 운동회라든큰 키워드 안에 적재적소에 배치되게 되죠 도움되는 글을 쓰다 보면 내용이 명확해져요 누가 시키지 않을 때내 스스로 자발적으로 글을 쓸때 세부 키워드화하고 키워드에서 예시를 뽑아내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음 편에서는 글쓰기와 맞먹는 어, 표현 도구죠 말하기에 대해서 한번더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글을 한번 어, 써 보시기 바랄게요